저 두급 7만에 오늘 얼티민 형님 풀업, 얼티민 형님 풀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12월 29일 점검 전까지니까 지금 이제 채팅창 보니까 얼티민 뽑았더니 PVP가 행복해졌다 라는 말할 을 정도로 예. 굉장히 중요하다. 정하는 건 나니까 내가 정하면 풀업 하는 거야, 그냥. 마블이 있나요? 마블이 보여드릴게요. 옆에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잘해볼게. 이요 이름서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만약에 오늘 뽑기가 좋지 못한 상황을 가면 화면이 이쪽으로 전환이 될수 있어요. 화면 이 이리로 전환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아이구야그렇네요아이고또 그렇, 이렇게 저런 후원 주시면서 그럼 미리 축하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목요일만 되면 이 뽑기가 근질근질해. 뽑기할 때구스님은 입꼬리가 승천하는군요. 일단 승천을 해요. 근데. 아, 아니아니 오늘은 계속 승천할 거예요. 오늘은 계속 계속 승천 승천이다. 오늘 알겠지? 제발 돔황차 <웃음> 아니야. 오늘은 뭐 그런 어떤 폭력사태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습이거든. 이제 어? 뽑기가 초반에 사람들이 몰리잖아, 그지? 약간 이제 끝나가는 날도 아니고 한 일주일 남은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넷마블이 이제. 어... 아까 그 확률을 좀, 어, 좀 느슨하게 좀 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좀 몰리지 않은 이 시기에 갑자기 포켓들한테 바툭 터지 는거라 알겠지? 구수의 내네 피셜 어? 포켓에도 알고리즘이 있을 것이다 <웃음> 이거 봐봐 야 좋아 잠깐만요 칼좀 가져올게 칼한번 들어오고요 자 로스트 베인 출격 한개자 우와 여러분 헤이엔 오늘 진짜 좋다 이 봐봐 뽑기에도 알고리즘이 있다 오늘 구스의 네피셜 알고리즘이 지금 방심하고 있어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다가 이제 팔이 좀 힘들어서 살짝 가드 내려왔단 말이야 이때게 턱이 한방 돌아가는 거지 어? 자 알고리즘아 니 지금 가드 내려왔지? <웃음> 오늘 운다 쓰셨네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뭐 봐봐 야 밤인데 태양 한번 뗄뻔했지 방금 밤인데 태양 한번 뗄뻔했잖아 와 좋아요 좋다 지금 기운이 좋다 기운이 또눈 반짝이있고 파크다저야 반짝이는데? 꽉 크다 마무리 자택에서 숨쉰 채로 발견됩요숨쉰 어, 채로 좋아 어, 오늘 대박난다는 얘기잖아 마블이가숨쉰 채로 발견됩니다 우와 어? 야 미쳤다 나의 내 p c 통하는 것 같은데? 야, 비델리에요, 여러분. 물론, 나한테는 1개 풀고 1개 패코밖에 안 되지만, 야, 이거 오늘 온, 보이지? 이거, 야, 이게, 이게, 야, 이게, 아, 300 가기 전에 지금 이게, 야, 이게 봐봐. 이게 뽑기가 지금 사람이 많이 안 몰려있는 거야. 어? 알고리즘에, 어? 확률을 나눠가진다. 글쎄 가설이야, 가설. 만약에 뽑기에 만명이 모였다. 만명이. 그럼 만명이 확, 확, 확 확률을 나눠가지다가, 오늘 같은 날. 한, 천명 밖에 없어. 뽑기를 하는 사람이. 아하하하. 그럼 확률이 10배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야! 야! 야, 진짜 아니야, 이거? 내, 나의 과학이 이게, 내 옛날에 새벽 뽑기 한거 생각나지? 새벽 뽑기 할 때만 잘 됐었잖아. 나의 가설이야.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안 하잖아. 그럼 그 확률이 나한테 쏠리게 아닌가? 내 생각에. 자, 정상적으로 못, 못 죽습니다. 우와! 빡! 가웃! 던지면서. 와 뭐? 야, 야, 미, 야 미쳤는데? 안매리 아메... 야형내 피셜 지금 좀맞는가 하지 않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확률이 만약 이게 지금 확률이 방향만 약간 바뀌었어도 지금 얼티미 형님 벌써 3개 뽑았을수도 있어 안그렇나 이게 레알이가 얼티미 빼고 나오네 <웃음> 아니 근데 왜 얼티미 형은 안나와? 자 한발 더 있었다 아 라다 라다였고 자... 야 204밖에 안했는데 아직 300 도달 안했는데 질질그리지 말고 그래 오케이 약간 쉬어가 이렇게 하면서 어? 자, 이번에도 한번 쉬어가,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자, 자, 한번 쉬어가라, 이거야. 한 번, 응? 우와! 또, 저또 태양이다. 야, 야, 아, 야, 밥, 그러고 보니까 밥, 야, 그러고 보니까 밤 태양이네? 가설 지린이 나온다. 야, 이게 밤 태양이네? 일단 마무리 한 번, 아, 아, 마블이 잘했어요? 야, 이거는야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한번 영접하도록 하죠. 결정하는 것은 다 투어! 투어! 파뭐저 고맙습니다. 와, 쵸! 이거 어? 마무리가 진짜 맞는거 처음 축하합니다. 본다 로수리님 채널 후원 감사드리고요 창란님 회원가입 3개월 감사합니다 최종우님 2채널 후원 고맙습니다 강현주님 2채널 후원 감사합니다 채널 어디죠? 아 비밀이다 야 잠깐만 우리 채널 오지마 야 우리 경쟁하지 말자 경쟁력 올리지마 나 구스네피셜로는 구스 어 몰리면 안좋아 어 며칠전 저를 보는데 계속 뜨던데 아 진짜? 며칠전 잘 쳤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진짜 약간 지금 뽑기 타이밍 괜찮은 것 같아 와 하나 더 뜨면서 자브리인힐드와 이러면 일단은 확정의 확정이다 어, 야9 0 0층장 가기 전에 만약 확정을 뽑, 뽑을 수도 있잖아 어, 어, 어, 어. 그 정도 한번 기대해볼게요 예 제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 오늘 강탈하고 싶어 <웃음> 안돼 오늘 나는 어, 디버프 면역이다 <웃음> 강탈이 안돼요 자300 6.25%다 6.25% 확률 상당합니다 지금 사실 6.25% 엄청 난 확률 아니냐 이거? 자 갑니다 촥! 빡하우 와우 이요자 계속해서 갑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 자 나뭇가지 질질그리고 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상황은 어... 어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마블이가 조금 기를 많이 써가지고 조금 지칠 수도 있지 오늘 뽑기는 진짜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계속해서 좀, 마블리가 조금, 조금 지쳤을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줘야지. 마무리하고 대화는 하는 시간을 가져야 것 같아. 어? 마블이가 잠깐 졸고 있나? 약간 잠 정도만 깨워줄까? 마블이 오늘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막 때리고 이럴 생각은 없고, 어, 약간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만 잠을 좀 깨워줄까? 정오 끝났네. 이러면서 <웃음> 마블리 때려서 깨워보라고? 아, 또 화면이 또 전환되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마블이한테 지금 감정은 좋기 때문에 약간 졸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블이가 일단 잠을 깼을 것 같아. 그죠? 어. 마블이 얼굴이 쉽다 뱉은 껌 같네요. <웃음> 아니, 형 깨워야지 죽이면 어떡해. 아니야, 진짜, 진짜 깨운 거예요. 잠이 좀 번쩍 깼을 겁니다. 어? 마블아. 도르미님, 5천0 0원 고맙습니다. 더운 얼티빈 형님, 풀업 마치시고,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인데 구수 형님이랑 영화 보러 갑시다.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자, 얼티빈 형님, 영화 보러 갑시다. 희하세요 좋아요. 우리 형님이랑 영화 한번 보러 가면 정말 좋겠다. 그죠? 영화 극장이다 녹을 수 있다는 거. 옆에 앉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만 죽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 마블이 복수한다고? 아니야. 우리 마블이가 잠이. 깬게 아니라 얼굴이 깨진 것 같은데 <웃음> 아니요눈반짝거렸잖아 영화관 삭제. <웃음> 맞아. 영화관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형님 그냥 앉아서 영화를 보려고 탁 앉아서 보고 있는 뭐다막 녹아가지고 영화관이 막막 실이 막 떨어지면서 막. <웃음> 예, 그래서 약간 영화는 제가 형님 조금 제가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형님 사랑하지만 어 잠깐만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말했더니 형님이 지금 서운하셨나? 안 나오네. 형님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예. 네.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가드리고,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형님. 제발 부탁합니다! 아... 채널 한번 옮길까? 아, 채널 한번 옮기자. 방금 채널이 몇 채널이었냐면, 어, 와, 7777! 내가, 내가 맞춘 거 아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맞춘 거 아니에요. 그 로그인 했는데 7777이었어. 나 채널 지금 방금 확인한 거야. 야, 이게, 이건 바꾸지 말죠. 진짜 이거는, 이건 하늘이 내린 건데? 내가 바꾼 게 아니야. 와, 이게, 소름인데? 이게 이럴 수가 있네? 자, 여러분, 7777은 몰려오지면안 돼! 야, 빨리 뽑아야 되겠다. 이제 몰려온다, 사람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거, 아, 나뭇가지네. 몰렸네. 그, <웃음> 그, 이러면서. 저주받은 7777. 잠깐만, 야, 내가 채널 바꾼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 채널 지금, 이 채널 이미 점령당했어. 잠식당했다. 잠식, 이거 잠식당했다. 잠깐만, 나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구천사로 도망간다. 이거를 미리 예견하고, 구천사가 있는 사람도 없지? 자, 9 0사로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럴수가. 구천사가지아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천사. 야, 이거 오늘 기가 다 끝났나? 이거 왜 이러노? 지금, 야, 이거 너무 질질거리는 느낌 아니가? 이건 아무리 그래도. 나뭇가지 들고 나서 빌빌거리는 자세아 아, 이거 왜 이러냐, 오늘, 제껴? 이거 아니잖아. 야, 내 마음으로 정신 번쩍 차렸나보다. 야, 지금 서버 강화해야 돼! 서버에 방어를, 강, 방어, 방어 태세를 올려라! 지금 구스가 기습했, 기습했다 이러면서 야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정신 번쩍 차린 것 같노 내 마음으로 정신 번쩍 차렸나 본데? 마블라 와, 야, 서버에 또 무슨 경계태세로 들어갔나봐. 안 뽑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뽑히는데? 그냥 뭐, 다른 잡 SSR도 안, 와, 계속, 이봐봐. 야, 이거, 이거는, 야, 이거는 내가 엇가당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서버를 다시 바꿀까? 흑우레이더 감지, 니까 흑우 감지해버렸는데? 자, 9000사 말고, 7942로 갑니다. 얼티미 형과 저는 친구사이다. 요런 의미죠. 친구사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사이 들어가자! 좋아! 야, 이건 내가, 야, 진 초반에 뽑기 잘했다. 넷마블이 무슨, 나를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백신을 보냈나봐. 안 뽑혀. 우와. 야, 초반에 진짜, 기습으로 훅훅훅 뽑고 야가지질 빠지... 계속 나올 것 같아. 이게, 나의 내피셜. 어? 나의 가설. 이게, 아, 어쨌든, 어쨌든, 풀업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 아닌데, 아, 형님인데, 내가 친구 사이라 해가지고. 형님이 나를 이렇게 심하게 생각하셨나? 이 마지막까지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래도 정하는 건 너다 차크다 아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쇠님 진심으로 풀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투급 7만에공격력 15,000 이야